안녕하세요. 초론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9일 밤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최근에 재개발 그 지역에 예전에 사업 인가가 낮고 조합원 분양가가 굉장히 싸게 책정되어 있는 그런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 비료율이 일반 분양을 최근에 높게 하면서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재개발 구역들이 부산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어 이제 어, 권리가가 예를 들어 감정가가 2억원이고 조합은 분양가가 3억 5천일 경우에 어, 비례율이 만약에 200%라고 가정을 하면 2억짜리 집이 4억이 되잖아요 권리가가 근데 분양가는 3억 5천만원이라고 하면 5천만원에 대해서는 내 권리가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냥 마구 돌려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나라에서도 꼼꼼하게 양도세란 이름으로 세금을 또 받아가는지 어, 받아가게 되면 또뭐 어느정도로 내는지 그걸 한번 오늘 알아볼까 합니다 어, 먼저 양도세를 이렇게 납부할 때 어, 청산금을 납부한다는 말은 내 권리가가 분양값보다 작아서 어, 추가 분담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그렇게 납부한 그런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어, 이럴 때는 그렇게 납부한 그 금액이 어, 내가 나중에 그 집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더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보태서 제하고 어, 그 취득차액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어,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건 아까 앞에 케이스가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어, 양도세를 납부할 때 청산금을 돌려받았을 경우에 돌려받았다라고 하면 그 돌려받은 금액만큼은 이제 그 금액을 양도로 보는데 그걸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 물론 이렇게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종전부동산 어 그거의 부분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어요 양도세 과세 대상도 만약에, 청산금을 받았지만, 어, 내가 원래부터 그집 하나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다 충족한 경우라 하면, 청산금도 당연히 비과세가 됩니다. 1가구, 이제 1주택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런데요, 어, 청산금을 돌려받고, 1가구, 1주택이지만그 이제 권리가 이게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 양도차익에 대해서 또 세금이 나오는데 9억까지만 비과세잖아요, 그렇죠?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산금 그 양도차익 거기다가 권리가액 분해 권리가액에서 9억을 뺀 금액만큼을 이제 청산금 양도차익 전체에다가 이제 꼽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9억을 초과하는 거는 세금이 나오는데. 9억까지는 이제 비과세가 될 거고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어그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어 청산금 양도 그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 하면 신축 새로 생기는 그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그 다음 날입니다. 요게 2019년 12월 말까지는 그냥 잔금을 치거나 뭐 이랬던 그그날 기준이었는데 었 지금은 요게 이제 바뀌어 가지고 어, 신축아파트 이전 고시그 다음 날이 되어 있고요 어, 예전에는 잔금을 치거나 등기 접수했던 그날 중에 이제 빠른 날이었죠 우리 보통 잔금일처럼 그런 날이었는데 이제는 이전 고시 다음날 기준이 어그 양도시기 청산금 양도시기로 봅니다 기준, 기, 그, 기산일이 그렇게 됩니다. 음, 그리고요. 어, 만약에, 아까, 어, 양도세를 이제 내게 되었는데, 어, 내가 2주택 이상, 뭐, 임대주택이 있다든지, 상속받은 집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일시적 일가구 2주택으로 집이 어쨌거나 하나 더 있다든지, 어, 그럴 경우에, 초성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그게 또 중과 대상이 되잖아요? 어, 우리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어, 9억까지는 어, 비과세가 되지만 음,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주택수를 다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정지역이 있다 하면 2주택 중과가 되고 뭐 임대주택까지 있다 이러면 뭐 3주택 중과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어, 이 청산금 청산을할 때도 그게 다 그렇게 포함이 되어서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 이런 것 때문에 그 세무사님들이 상담을 했다가 굉장히 세금 세금 사고라 해야 되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특공은 물론 적용이 안 되고요. 중과이꼴은 장특공 적용 없다 하는 거와 동일 동일합니다. 동일어 비과세인 줄 알았다가 또는 일 주택이라 보고 뭐 일반세율인 줄 알았다가. 1주택이 아니고 2주택으로 함께 계산이 되고 2주택이다보니 중과가 되고 중과가 되다보니 장특공 적용 안되고 이렇게 해서 세금이 막몇천뭐 아니면 뭐몇 억이 차이가 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어, 그리고 우리 흔히 제가 오늘 이렇게 짚어드리는 거는요 그냥 어, 비과세가 되면 뭐 세금 안 내는 값다 권리가는 다 돌려받고 끝나는 값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9억이 넘는다든지 아니면 뭐 아예 다주택 자라서 비과세가 안 된다든지 이럴 때는 이 돌려받는 이 돈은 공짜가 아니고 전부 알뜰살뜰 양도세 다 계산해서 낸다는 그것만 우리가 머리에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이 근거가 어디에 있냐 했더니 소득세법 집행기준 100-16604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 나와 있는 어, 적용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 교부받은 청산금 상당액 돌려받은 겁니다. 그죠? 어, 이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세금 낸대요. 그죠? 공자가 아니고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종전의 주택. 그 딸린 토지를 포함해서요 그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되어있는데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안되면 과세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돌려받는 청산금이 간평 너무 크다 나중에 양도세 낼수 있다 이것만 챙기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최근에는 정말 간평의 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어, 몇 년간 돈을 묻어 놓더라도 은행이 워낙 그 예금 금리가 없다 보니까 어, 그냥 재개발 입주권에 감정가 큰 거에 목돈 좀 넣어놔 놓고 어, 나중에 비례율로 어, 이렇게 청산, 그 청산을 청산 해서 청산금으로 돈을 돌려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받는 거는 세금을 이렇게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로 봅니다 조합에 그런데 근데 양도 기준일은 중간중간에 물론 증산가 받기도 하고 입주 때 한꺼번에 증산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조합이 마지막 청산에서 없어질 때 증산을 받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기산기준일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부터 뭐 이렇게 계산을 한대요 제가 깊이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웃음> 세금 낸다는 것 정도까지만 얕은 지식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음, 최근에는요, 조합은 입주권이, 어, 피해가 정말 뛰는 폭이 좀 많이 가파릅니다. 가파르고, 어, 매물도 최근에는 별로 많이 없구요. 어, 초롱부동산에 지금 거래할 그래 만한 그런 나와 있는 물건은, 어, 뭐, 알락 1구역 물건이 지금 확실하게 있는 게, 알락 1구역 84AB, 그 다음에 문현 3구역, 뭐 대연 8구역, 문현 1구역 그리고 양정 3구역, 양정 1구역, 뭐 부곡 2구역 어, 그런 정도 물건이 있습니다. 대연 3구역에 있던 물건이 뭐 어제 오늘 거의 다 나갔고요. 어, 프리미엄도 이제 좀 많이 뛰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 부산에는 기존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어떤 구축아파트가 그동안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구축아파트가 최근에 막 억대 단위로 1억 2억씩 추석 지난 이후에 11월 요초 뭐요 최근 한 한두주 사이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계약 파기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한테 어, 이미, 대상 그, 아파트 신축, 입주권 재개발들이 너무 가파르게 가 있다 보니, 그거와 비추어서, 어, 걔들이 뭐 12억, 13억, 10억이 넘었네? 근데 우리 집은 아직 5억을 안 해? 어, 이건 가겠네? 이래 싶으니까, 뭐, 2, 3억씩, 어, 가격이 뛰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계약 파기에 대한 대비들을, 어, 야무지게 하시면서 계좌들을 주고받고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중개하시는 소형님들도 분쟁이 생기지 않게 어, 가계약금이 들어갈 때도 명확하게 계약 내용을 잘 정리하, 정리를 정리 하셔가지고 계약을 마무리를 하셔야 시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재개발 입주권 잠깐 소개 드리면서 어, 돌려받는 경우에 세금을 낸다는 거. 어, 1주택이라도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또 세금 낸다는 거요거에 어, 대해서 잠시 짚어봤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